블랙머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검은 돈, 부정한 돈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출처를 숨겨야 할 만한 사정 있는 돈이거나 매물로 받은 돈이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돈등 모든 떳떳하지 않은 돈을 통틀어 블랙머니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님의 돈은 어떤 돈이기에 저렇게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만으로 물건을 구입했을까요? 과연 깨끗한 돈이라면 저렇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의 내로남불이 왜 단죄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조국 부부의 그릇된 자식 사랑이 왜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까요 의사 면허가 박탈된 조국 딸 조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결말을 맞은 셈인데 그래서인지 조국 지지자들은 안쓰럽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왜 우리 사회는 우리의 법질서는 이런 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부정부패는 온 나라를 썩게 하고 노력이 무의미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조미는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쓰는 제2, 제3의 김멜다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노력이 무의미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경제, 평등사회를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들의 시각으로는 공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고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 실력을 떠나 손흥민과 똑같은 출전 시간을 주어야 하고 공을 많이 넣어서 몸값을 많이 받는 손흥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어 손흥민에게서 빼앗은 세금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 똑같이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그것이 그들의 평등 경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성도 공중분해시켜서 똑같이 나누고 싶은 속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부인의 블랙머니, 문재인의 블랙머니, 그들의 검은 돈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자주 듣게 될 정권 탄압이 결코 아닙니다 조민의 면허를 박탈한 것이 부모가 죄이지 자식이 무슨 죄냐는 감상적 잣대가 아니고 추상같은 법치의 기틀을 세우는 일인 것처럼 문재인 부부의 잘잘못을 밝히는 것은 이 사회가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사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단죄의 칼을 든것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법치 이름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